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지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, 서류 최종 정리 수도권, 지자체, 월세로 인한 고민은 많은 청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. 목돈을 모으고 싶어도 월세로 빠져나가는 지출 때문에 그 또한 쉽지 않은데요.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.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먼저 지원 대상의 연령과 거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만 19세 34세의 청년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. 참고로 2023년도에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는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해당됩니다. 소득 및 재산 요건 1인 가구인 청년의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월 116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1억 7 0 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 원가구의 경우 3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100% 419만원 이하여야 하며, 재산은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청년독립가구 청년, 배우자, 직계 비속,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.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 혈조,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 및 사업소득의 30%를 뺀 차액을 의미합니다. 재산가액, 일반재산가액, 자동차가액에서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한 부채를 뺀 차액, 30세 이상이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.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어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관할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, 군청, 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청년월세지원금 지급 절차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지원 결정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접수를 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지급까지 총 5단계로 진행되며 최초 1에서 4단계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로 접수일로부터 결정 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종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. 청년월세지원서류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임대차계약, 월세이체내역증빙서류 및 서약서, 통장사본, 청년 및 부모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, 기혼청년배우자 및 배우자,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, 청년월세지원금은 해당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자체별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금액, 지원기간은 아래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. 방문하셔서 자세히 보기를 하게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